안녕 야옹이들 안녕 앵무새들 <웃음> 어우, 갑자기 게임이 겁나 추해지네. 아니, 자꾸 안 보이는 걸로 도배가 되잖아. 눈이 안 보여요. <웃음> 이걸 발판으로 쓰다니. 뭐겠냐? <웃음> 이걸 발판사 맞고 <막> 엎대기로 왔다. 하하하, <웃음> 난네 머리 위에서 놀고. <웃음> 아, 도망가! 어, <웃음> 도망가! 도망가! <웃음> 아니 우리 집도 장난... <웃음> 아니 야옹이들아 누가 누가 지나갔어 언놈이야아돼 <웃음> 우리 집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보여 <웃음> <웃음> 아니 누가 이렇게 노벨를 해놓고 갔어? 잡히기만 해도. 이 누구야? 아니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이게 뭐야? 아니 우리 집 대문 앞에 이게 뭐야? 생각이 똑같지 <웃음> 어떤 녀석인지 몰라도 참 똑똑하.. 아니 아니 집 안에도 아니 내 침대에다가 이게 뭐? 아니 대체 몇 개를 붙인 거야? 안되겠다. 크리에이티브를 없애야돼 이건. 너무 많아. 오예어 <웃음> 여드름 짜다가 막 살점이 뜯겨나간다. 오른발가락이 됐다. 어우, 다 짰다. <웃음> 어우, 어떤 녀석이야, 정말. 어 정말 침대 앞 고양이들한테까지. 너무 어떤 녀석이야? 어 놈이야? 나오기만 해봐 참 당근같은 녀석이고 잠깐만 잠깐만 너 어디가! 야!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야너왜 우리 집으로 와? 너왜 우리 집으로 와? 야 야! 너 검거 너 이녀석 검거다 도둑놈이 너였다니 고양이들도 지금 화딱 지나서 위로 올라왔다 고너 이녀석 우리 집에 이런 짓을 하다니 안되겠다 나도 가만있지만은 않을거야 뭔소리야 우리집에 네가 그랬겠지 아니, 네가 그랬잖아. 어, 아, 어, 어,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응, <웃음> 그러게. <웃음> 아니, 파다왜 아직도 있냐? 형? 형? 왜 자꾸 우리집에 그런거 붙여요? 예? 니가 붙이는거 다 봤어요. 내 침대로 와볼래? 아니 내 침대에 뭘 붙여놓은거야. 너희 나쁜녀석. 응됐어 너.. 뭘..뭘 뭘 찾고 있어요 너..뭘 찾고 있냐고요 아니, 내, 내 대문 앞에 그런 거 붙일래?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왜 그랬어? 너왜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네가 붙인... 어! 너다 봤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거 당장 떼. 너 당장 떼 이거. 빨리 떼 이거. 예 예. 네가 그랬다니까. 담았다니까 네가 그랬어요. 아니, 얘는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 야! 내못 봤을 것 같지. 다 봤어, 이놈. 빨리 안 돼. 너이 녀석, 이거나 먹어라 <웃음> 아니, 이런 거 설치하지 마. 안녕하지 못해 으아, 아. 너 어디가 아니 판다를 떨고 다니 아니 그걸 붙이면 어떻게 판다를 붙여야지 어어 어. 야, 판다 사이에 이상한 블록 없는지 검사할게. 너 손에 뭐야? 방금. 에이, 손이 방금 빨갛게 빛나가지고요. 뭐가? 사실, 야바위 중이야. 야, 안 돼, 안 돼, 에... 야, 안 돼, 라고. 에... <웃음> 예. Yeah. 고마워요. 뭐라고? 야. 그냥 구멍 단체로 뚫어놔. 아, 이, 이렇게 외우는 거 환영이야. 야. 야. <웃음> <웃음> 야 <웃음> 빨리 안돼 <웃음> 가운데가 안 보이잖아 잘했어. 아니야 못했어. 나나 나 시장님한테 먹힌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떼? 아니 방벽 블록 안 떼냐고요? 이 방벽 블록 빨리 이 방벽 빨리 떼. 어. 베리어는 사라져도 된다. 자, 자, 너네 집좀 놀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문, 문 열려있네요. 좀 들어갈게요. 어, 고양이들 참 많다. 아, 귀여워. 왜요? 형, 어디서 태어나요? 어, 어. <웃음> 형, 왜 우리 집에 있을 건가? 뭐라고? 안되겠다 나 너네 집 먹는다 좋아 이제 여기는 아우 하잘 봐라 정면으로 못 뚫어도 우회해서 뚫을 순 있다 아 더들어 세상에서 가장 치졸한 싸움 시작이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 스폰 장소는 이미 너희 집이다 과연 어떤 침대일까 잘 골라 <웃음> 아 아깝다 아니 내 침대 다 어디갔어 안 돼. 어후. 어 진짜 세상 개졸라라네. 우리 집이다. 예 여운을 죽여요. 아니 이제 슬슬 진짜 밥 먹고 4천 원씩 좀 가져야 될것 같다. 어? 뭐야?